안녕하세요 동경환영 김예리원장입니다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.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뭐 연기되고 또 자택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자반증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가 과연 학교에 또 직장에 나가도 될지입니다. 사실 치료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과로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잠깐 쉬는것이가요 <놀람>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응. 접어두시는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반증이 발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또 현재 건강은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응.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만약 증상이 발생한 지한달 이내의 초기 상황이거나 최근 2주간의 경과를 봤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소지를 보이고 있다면 가급적 이때는 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쉬신다면 짧게는 1주, 2 길게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잡아주는 것이 좋고요. 단 여기서 인지하셔야 되는 건 자반증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쉬는 기간에도 최대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열심히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복귀하실 때까지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. 이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등교와 출근 모두 일상적으로 하시되 자반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몸에 몸이 강는 활동을 합니다.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는 체육 활동 같은 게 있겠죠. 또 공부나 일을 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. 이때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또 주무시기 전에 다리 아래 베개 같은 걸 받쳐서 높이를 약간 높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자반증 증상 중에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급식이나 간식을 드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게 좋은데요. 특히 돈가스나 치킨같이 기름에 튀긴 육류 종류는 드시지 맛있다. 않도록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자반증 혈관염 특화병원 동경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